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신선한 전호 몇 장만 뜯겠습니다. 찬바람이 나니까 약간씩 억세지기 시작하는데요. 아주 연한 걸로 몇 장만 채취해보겠습니다. 아주 초록초록한 것들 한줌 정도만 치취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한번 헹궈야죠 먼지 정도만 헹구면 오염이 많이 된 곳에서는 여러번 헹구셔야 되지만 깨끗한 곳이라서 먼지 정도만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다할수 있는 요리잖아요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전호를 넣어서 끓이면 향기도 좋아진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다른 유튜버들 중에 전호나무를 넣고 라면 끓여 드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넣게 되면 연한 나물이기 때문에 물러질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뭐 시도를 해 보는 건 좋겠지만 처음이라서 제가 잘 끓여 가지고 거의 익어갈 무렵 라면 풀어지지 않고 다 익어갈 무렵에 조너를 살짝만 넣어서 향도 살아있고 식감도 아삭거릴 정도로만 넣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자 라면이 어느정도 풀어지고 꼬들꼬들 익어가고 있을 때 깨끗하게 씻어놓았던 전어를 넣어봤습니다. 오 향이 막 올라오네요 너무 익히면 라면이 풀어지기 때문에 거의 라면이 다 익어갈 무렵에 살짝만 넣었는데도 벌써 야채라서 흐물거려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뚜껑에다가 먹어야죠. 그죠? 전호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? 너무 뭉쳤다 와 대박. 좀 너무 삶 삶게 되면 너무 데치게 되면 전호가 좀 질겨지네요. 그냥 살짝만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서 드시면 와 향은 진짜. 와, 대박입니다. 이 라면 특유의 느끼함도 잡아주고, 전호 특유의 향긋함이, 와, 대박인데요. 라면 드실 때 대부분, 뭔가 아쉬우니까 열무김치나 잘 익은 배추김치를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염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데 요거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아삭함이 있습니다 약간 질긴 감은 있는데 요거는 질긴 감은 조절을 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향은 기가 막힙니다 어우 너무 좋은데요 향이 야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바로 나, 나가셔서 텃밭에 전호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대박입니다 이야 여태 왜 이걸 몰랐지 야 너무 맛있습니다 한 젓가락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호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향긋합니다 처음부터 삶으면 이 향이 사라질 것 같고 또 너무 질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살짝만 넣으셔서 첨가해서 숨을 죽인다는 생각으로 넣으시면 향이 기가 막히고 라면에서 나는 기름기가 많으니까 느껴지는 그 느끼함도 완전히 잡아주기 때문에 최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한번 또 삼립국화를 가지고 삼립국화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삼립국화 라면 끓여 드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김밥을 말아 드신 분은 있습니다 근데 라면 끓여 드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삼립국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홍도가 좋으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젓가락 와그 안에서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? 와 여기에 식은 밥이 있었으면 금상첨한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메고간입니다